안녕하세요 보라입니다. 오늘은 스킨렉스에서 지원받은 제품들로 화장이 잘 먹는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 클렌징까지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깨끗한 피부 표현을 위해 S&P의 m 수딩 패드를 사용해줍니다. 이중 양면 패드로 각질 케어와 수분 공급을 동시에 해주어 매끈한 피부표현에 좋아요. 저는 민감한 편이라 문지르기보다는 꾹꾹 눌러서 흡수시켜줬어요. 이 제품은 아하바하 파하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결정돈과 피지, 모공관리를 한 번에 해줄 수 있고 트리플 워터 시스템으로 촉촉하게 수분감을 주고 피부 컨디션을 향상시켜줍니다. 에센스가 듬뿍 들어있어 위쪽에 패드임에도 이렇게 에센스가 많이 나와요. 매일매일 사용해도 자극적이지 않다고 해요. 오늘은 크림 단계에밤 타입을 사용할 예정이라 세럼은 최대한 가볍게 발리는 제품을 선택했어요 흡수가 빨라 끈적임이 전혀 없고 홍조 잡티에 효과가 좋아 벌써 두 통째 사용했답니다 크림 단계에서는 에뛰드하우스의 신상인 순정 판테소사이드 텐 시카밤을 사용했어요. 기존 순정 시카밤보다 진정 성분인 판테놀이 두배더 들어있어요. 보습력도 훨씬 좋아져서 요즘 같은 환절기에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실키한 텍스처인데 흡수가 진짜 진짜 빨라서 바르고 나면 끈적임 없이 매끈하고 쫀득쫀득하게 화장이 잘 먹는 피부 상태가 됩니다. 선크림은 랑벨에서 클렌징 오일이랑 같이 샘플이 왔길래 써봤어요. 이 제품은 자연 유래 성분을 사용하는 저자극 혼합차자예요. 크림 바르는 것처럼 촉촉하게 올라가고 쫀쫀하게 흡수돼서 화장 전에 바르는 제품으로 진짜 추천드려요. 백탁현상도 없어서 좋았어요. 오늘은 수분감을 잡아주고 탱탱하고 건강한 피부표현을 중심으로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블랙 세럼 팩트는 고농축 블랙 세럼이 파운데이션과 함께 있어 딱 봐도 촉촉한 게 느껴져요. 퍼프로 둥글게 골고루 묻혀서 사용해주면 돼요. 10가지 콤플렉스로 매끈하고 윤기 있는 피부 표현이 가능하고 밀착력이 좋아서 모공이나 요철을 잘 정돈해줘요. 꾸준히 사용 중인데 보습력이 진짜 좋아서 수분감 유지도 잘 되고 요즘 같은 환절기에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붉은기도 잘 가려주는 편이에요. 다음은 제가 가장 애정하는 파우더예요. 블랙 세럼 팩트가 촉촉한 타입이다 보니까 스프로 가볍게 누르면서 유분감을 잡아주는 게더 좋아요. 그리고 립멜 파우더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서 실수로 많이 올려도 뭉치거나 갈라짐이 없어서 자주 사용합니다. 이번 투쿨포스쿨에서 드디어 쿨톤 쉐딩이 나왔습니다. 역시 쉐딩의 원조답게 발색도 너무너무 좋고 컬러감도 쿨쿨한 게 너무 예뻐요. 갑자기 얼굴에 알러지가 올라와서 붉은 점처럼 안 없어지는 바람에 컨실러를 사용해줬어요. VT 시카 스팟 컨실러는 진정 케어 성분이 있어 이런 붉은기를 가리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수분감도 있고 무겁지 않아서 톡톡 바르기 좋아요. 아이 메이크업에는 치카 에치코 팔레트를 사용했어요. 컬러 구성이 좋아 팔레트 하나로 브로우, 하이라이터까지 가능해요. 디어러브는 상큼한 피치 코랄 팔레트인데 웜, 쿨톤 크게 따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컬러예요 발색력도 좋고 발림성도 부드러운 편이에요. 또 브러쉬를 사용해도 가루날림이 별로 없어서 좋았어요. 이건 사실 제가 구매하려고 찾아보고 있었는데 진짜 우연히 스키너렉스에서 보내주셔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메이크업은 간단하게 마무리해줬어요. 블러셔를 바르기 전에 VT 시카 컨실러로 전체적으로 잡티나 메이크업을 하면서 지워진 부분들을 마저 가려줍니다. 블러셔는 네케르 립 락커를 사용해 줬어요. 매트 타입 립 틴트인데 엄청 매끈하고 보송보송한 마무리감이에요. 색상도 은은하게 예쁘게 올라와서 블러셔로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립은 아리따움에서 선물받은 글로우업 애플 립 틴트를 사용했어요. 팁이 탄탄해서 립 모양을 잡기 쉽고 많은 양이 입술 위에 올라오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바르기 좋아요. 착색이나 발색은 선명한 편이에요. 마무리로 그린 애플 컬러를 덧발라 볼륨감 있게 표현해 줬어요. 멘톨 성분 때문에 살짝 화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완성! 짠! 화장이 잘 먹는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클렌징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은 두 가지 방법으로 메이크업을 지워볼 건데 첫 번째는 클렌징 워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리틀 머메이드 클렌징 워터는 19년에 화해 클렌징 워터 부문 2위를 한 제품으로 디렉터 파이 님도 추천한 제품이에요. 정제수 대신 녹차수를 사용하여 피부 진정을 시켜주는 저자극 성분에 500ml 대용량이라 마음껏 사용 가능합니다. 모공 속의 노폐물까지 깨끗하게 닦아주는 세정력을 가져서 한 번만 지워도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 어져요 다음은 클렌징 오일을 사용한 방법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인스타에서도 세정력이 굉장히 좋다고 올렸던 제품이에요. 93% 천연 오일이 함유되어 있고 전 성분이 모두 EWG 그린 등급이라 건강하게 피부 케어를 할수 있어요. 피부에 자극이 없고 눈에 들어가도 시리거나 아픈 게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다 마스카라까지 완벽하게 지워서 따로 립앤아이 리무버를 쓸 필요가 없어요. 피지 조절 케어도 가능해서 지성 피부 분들도 부담없이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손에 물을 묻히고 유화 단계를 충분히 거친 후 세안을 해줍니다. 마스카라까지 말끔하게 지워졌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저는 리베나의 리무버로 한번더 지워봤습니다. 이렇게 묻어남 하나 없이 깨끗하게 지워졌어요. 자기 전 스킨케어는 VT 시카 스킨 로션을 사용했어요. 오늘은 알러지도 올라오고 해서 시카 성분으로 진정 케어를 해줬습니다. 끈적임이나 번들거림도 없어서 가볍게 사용하기 좋고 종종 스킨팩으로 사용해서 피부 열감을 내려줄 때도 좋아요. 아침과 마찬가지로 가벼운 세럼을 사용하고 마무리 단계에 순정 시카 밤으로 여드름이 난 곳에 발라 진정시켜줬어요. 이렇게 깨끗한 피부를 위한 클렌징과 저녁 스킨케어도 끝났습니다.